안녕! 오늘의 하울은 디올입니다. 디올! 작은 미니미니한 디올인데 이게 뭘지 오늘 같이 뜯어보도록 할게요! 여기 안에 뭐 인보이스랑 뭐 이런거 같이 들어있고 그리고 뭐 영수증이랑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이에요 요런 디자인이막 이런게 그쵸? 뭔가 약간 동양적인 느낌도 나고 풀어서 보여드릴게요 어또 꼼꼼하게도 매주셨네? 잘 안풀려 오 너무 꼼꼼하게 매주셨는데? 자, 이렇게 리본을 풀었고, 안에 본품을 보여드릴게요. 아마 아시는 분들은 이 동그란 통만 봐도 아실건데, 하얀색 통에, 상단에는 디올이라고 로고가 이렇게 박혀있습니다. 이것이 무엇이냐? 이것은? 미차예요. 이번에 디올에 가서 미차를 하나 구입했고 이 미차가 뭐냐면 스카프예요. 스카프인데 디올에서는 스카프를 미차라고 하고 에르메스에서는 트윌리라고 하고 루이비통에서는 방도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. 근데 셋이 똑같이 그냥 스카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타로카드 시리즈 중에 하나를 구매했어요. 아 제가 구매한 거는 운명의 수레바힙입니다 제가 이거 구매할때 운명의 수레바퀴랑 연인이랑 엄청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헷갈렸는데 요거는 운명의 수레바퀴고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프린트가 엄청 예쁘죠 약간 동화같은 느낌도 있고 그리고 뒷면이 더 귀여워 뒷면은 이렇게 하트하트로 깔끔하고 전체적으로 타로 시리즈들은 사랑스러운 느낌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지 좀 젊은 나이대에서 사용해도 좀잘 어울릴 것 같은 느낌? 보통 이 미차를 사용하는 게뭐 목이나 손에 두르시거나 아니면 가방에, 핸들에 많이 두르시는데 저는 가방보다는 목에 직접 스카프로 두르려고 샀고 오 너무 예쁘다. 일단 한번 둘러볼까요? 뭐다 그렇긴 하지만 이것도 그냥 본인 취향에 맞춰서 둘르시면될 거고 자 이런 느낌이에요. 하얀색 옷에 하니까 이런 느낌이고 근데 많은 분들 후기 보니까 어두운 옷에 해도 굉장히 예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상의를 그러면 어두운 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. 귀엽고 아기자, 아기자기? 아기자기한 다 아기다기 아기 디자인인데 디자인이나 프린트가 과하진 않아서 무난하게 아무 옷이나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굉장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을 것 같고 정장 같은 데 이렇게 해도 예쁘고 세미정장 같은 데도 물론 예쁠 거고 아니면 은 얇은 니트랑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계절 안 타고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 자체가 너무 예뻐요 너무 사랑스럽고 아기자기한 디자인이라서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고 타로카드 시리즈 라인이 다 예쁘더라고요 이것이 운명의 수레바퀴였는데 전 개인적으로 연인도 굉장히 예쁘게 봤어서 다음에 연인을 하나 더 사올까 말까 지금 엄청나게 고민해 있는데 아무튼 오늘의 언박싱과 리뷰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조만간 곧 오겠죠? 아무튼 조만간 또 뵙도록 할게요 안녕! 바이!